생바나나 우유를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바나나를 지난번에 사온게 있어서 이걸로 만들어줄거예요 바나나를... 으깨줘야 되거든요 어제 만들어준 바나나로 같이 바나나 우유 해가지고 토스트랑 먹을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낮에는 굉장히 더운데 밤에는 비가 내리는 날씨가 계속 이어지다가 오늘은 잠깐 비가 멈췄어요 저녁에 그래서 약간 바람도 쐴겸 마트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는 마트에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부터 하루종일 강의 들어야 돼가지고 일단 여시 반에 시계를 사실 어 수업 안 들어가도 되는 과목인데 진짜 교수님이 너무 좋아서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제 전일 준비를 마쳤고 침대에서 오늘 공부한 거 아이패드로 좀더 보다가 잘것 같아요. 어드... 제가 아침에 가기 전에 미역을 좀불려놨어요 미리. 그래서 이거랑 같이 일단 오이는 꼭 만들어주고. 마늘 대신 미림을 조금 넣을게요 300정도만 음 이 공책 한 권을 끝낼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해요 지금 이제 한번 오늘 학교 가기 전에 맥심 커피 마시고 있는데 어제 좀 일찍 자려고 눕긴 했는데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지금 약간 컨디션이 걱정돼요 오늘 8시간 동안 실험을 무사히 잘할 수 있을지 혹시 몰라서 커피를 실험하면서 먹으려고 탔거든요. 그래서 커피의 힘으로 오늘은 버틸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학교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다행이다 편지 받은 거랑 그 다음에 여권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여기 밑에 적혀 있는 주소대로 가면 받아왔습니다 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오늘 점심은 진짜 간단하게 먹을 거예요. 아까 커피를 마셨더니 좀 배도 부르고 해서 이녀이즈가 얼마나 석냐면딱석은이 녀석은 이녀이즈석요음 맛있어요 음. 여기 매운 건 그렇게 안 먹더라구요 뭘 하나 더 시킬까? 지금 주문하시는 거 생각 안하시니까 지금 하자 찍먹이야? 사실 한건 없어 근데 찍먹이 다나을것 같은데? 아니다. 어이구, 이거 어이, 약간 옛날 떡볶이 맛나서 맛있다. 약간... 응. 음, 학교 앞에서 먹던 음, 학교 앞에서 그치? 학교 음. 음. 뜨거워. 뜨거워? 뭐먹어 이거? 음. 뜨겁대요. 그런 거 같아. 음. 뜨거워, 이거.